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로은 연애 생각 인기가 없다 고민 토로 5년만에 재회 김민하와 어색 바흐이 달린 집사 로운을 자신이 이성에게 인기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방송된 tvn 바퀴 이 달린 집사에는 드라마 바친코의 주인공 김민하가 게스트로 출연해 성동일 김희원 로운관동 가성리 풍류마을로 떠났다 성동일 김의원, 로우는 미슐랭 그린가이드가 뽑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인 35번 국도를 이용해 목적지로 향했다. 이들은 아름다운 길 풍경을 감상하며 감탄했다. 로우는 이런 길은 속도 제한이 없어도 다들 천천히 갈것 같다. 고 했다. 성동일은 퇴계 이황 선생이 여러가지로 출중하신 분 아니냐. 그런 분이 반했을 정도니까 라고 거들었다. 김의원도 여기 길이 진짜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산이 겹겹이 있으면서 물이 흐르냐며 구린 같은 풍경을 바라봤다. 성동일은 이럴 때 연인끼리 손딱 잡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로우에게 너는 그런 생각 안드냐고 물었다. 로우는 당연히 든다고 답했다. 성동일이 왜 연애 안 하냐고 질문했다. 로우는 근데 저 인기가 좀 없다. 저도 이유가 좀 궁금하다 고 답해 성동일 김희원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로우는 김민하와 다소 어색한 관계라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학교 2 0 1 7회 단역으로 출연했다가 5년 만에 재회한 것. 로우는 예전에 걸어가고 있는데 누나가 걸어오더라. 아는데 하는 아는 척하기 애매한 사이 있지 않냐. 눈이 마주쳤는데 연락해라고 했는데 연락처는 없었다. 라며 민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로우는 너무 오랜만에 봐서 누나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다며 김민하와 눈도 마주치지 못해 웃음을 안겼다. 5년 반 김민하에게 연락 안 해봤냐는 물음에 로우는 연락처가 서로 바뀌었을 것 같다 고 말했다. 김민하는 학교 2017 촬영 당시를 회상하며 또래 친구들이랑 학원 무리니까 재미있게 놀았다 고 말했다. 로우는 체육관에서 무서운 얘기도 했었다 고 동감했다. 녀역에서 주연으로 성장한 두 사람에게 성동일은 이제 주연을 꿰차고 만나니까 어떠냐고 소감을 물었다. 두 사람은 신기하다고 했다. 로우는 연어를 좋아하는 게스트 김민하의 입맛에 맞추어 연어꽈리고추원장 조림을 만들었다. 로우는 제가 먹는 요리면 맛이 있든 없든 그냥 먹을텐데 다른 사람이 먹는다고 생각하니 그렇다며 신경을 썼다. 그간 요리 보조만 해왔던 로우의첫 요리는 모두에게 합격점을 받았다.